윤 대통령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는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으면서 그동안 간등해가 부어도 너무 부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나는 간첩이요 나는 주사파요 티를 내면서 반미구호를 외치고 친북구호를 외치고 친중구호를 외쳐왔습니다. 이들이 조만간 춘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을 규합해서 촛불시위로 새를 불릴 것입니다. 민주당은 개딸들과 함께 이 춘투에 참여해서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 하면서 이번 조치를 공격의 호재로 사용하기로 단단히 벼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된 원인이었던 일제징용 피해자에 대하여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대신 한국정부산하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배상기로 했습니다. 둘째,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한국전경련과 함께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해서 청년장학금으로 활용키로 하는 식으로 징용피해자에 대한 직접배상 이 아닌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의 표시하기로 를 했는데 이 기금조성에 피고기업들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한국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서 일본은 하야시 외무상이 6일 낮 12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김대중 오부치 이란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것을 적시한 당시의 성명을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으로 계승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넷째 일본은 삼성 등 한국에 대한 첨단소재 등 수출 제재가 되었던 품목들에 대한 제한을 풀기로 결정하는 등윤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즉시 화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을 통해 서 이번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 방안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제해주는 굴욕적인 합의 일본만을 위한 합의라면서 국민의 분노만 키울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반발했는데 민주당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이래 김대중 오부치 공동성명으로 협력관계가 높아져가던 한일관계를 급기야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사태까지 가도록 최악으로 망쳐놓은 원형이 누구였는지 혹시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그런 자가 있다면 올바른 팩트를 후손에게 알려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는 생각인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지금부터 정리된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2018년 김명수 대법원은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대한 국내 자산을 압류하고 강제처분에 나섰습니다. 둘째 노면 정부조차도 1965년 강제징용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으로 종료된 것으로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측상 곤란하다 라는 결론을 내렸던바 있습니다. 셋째 애초에 이같은 김병수 대법원 판결의 배후에는 문재인이 있었다는 것은 추정이 아니라 팩트였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수많은 좌파 시민단체들이 국민을 선동해서 반일죽청가를 부르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한마디로 대일적대 노선을 정권 차원에서 이용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넷째 문재인 정권은 당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적폐청산 분위기로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가 이것이 시들어지자 그 다음에는 미투 분위기를 조성해서 수많은 유명인사들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또 시들어지자 이번에는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소재로 위안부 할머니들과 세계 곳곳에 위안부 소년상을 설치해서 이것을 크게 이슈하고 마침내 대법원 판결에 도움을 받아서 강제징용 문제까지 크게 키우면서 전 국민들에게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에게 시선을 쏠리게 하는 이슈 몰이 분노 몰이 정치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섯째 이 과정에서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출 원자재 제재를 받음으로써 큰 피해를 보게 되었는 바 좌파정부는 정권유지가 자기들의 지상과제일 뿐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들을 다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이상했고 가장 어리석었고 가장 비정상적이었다. 한마디로 나라를 그대로 말아먹으려 던 정부였다는 것이 자유파 국민들의 평가라고 보는데 혹시 제가 틀렸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확인한 것한 가지가 있는데 이 자들은 끊임없이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소재를 두루 찾더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선동과 결합하면 광기를 일으키는 법입니다. 국가를 경영한다는 대통령이 나서서 집단 광기를 일으킨 시대 그것이 문재인의 5년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여러분도 이에 동의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을 파보면 파볼 수록 대한민국이 얼마나 절체절명 의 위기에 처해있었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울러 지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제3 제4 깨닫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2%를 넘어서 상당한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 시기에 이 같은 인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어쩌면 위험하기까지 할 수도 있는 이 같은 결정을 도대체 왜 내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좀더 편하게 좀더 인기 있는 정책을 내세워서 42%를 50%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윤 대통령이 이번 결정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그 얻겠다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잃을 것도 있을 텐데 무엇을 얻고 과연 무엇을 잃을지 지금부터 따져봐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짐작되는 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이를 것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첫째 이 나라에는 아직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 즉 지지율의 추락입니다 둘째 자칫하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굽히는 모양새로 보일 수가 있어서 이재명의 사법처리 국면에서 야당에게 자칫하면 공격의 소재거리를 줄수 있다고 보입니다. 셋째 김명수가 주도했던 대법원 판결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대통령으로서 사법부 판결의 취지를 훼손한 모양새로 보일 수 있어서 바로 이 점에 대한 집중적 공격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주요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볼때 향후 만만치 않은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은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불리한 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의 결정은 자유우파 국민들과 건전한 사고가 가능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민주당의 분노를 이용한 반일축창가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과거지향적 이고 일본에 대한 패배주의적 자인식의 결과라면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래지향적이며 동북아시아 역학관계상 대한민국 에게 경제적 군사안보적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첫째 명분에서 불리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3.1운동 이후 한세기가 지난 점 그래서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깨어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라면 충분히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둘째 한국과 일본에게 북한이라는 공동의 적이 부상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으로 인해서 6.25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앙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때마침 일본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지정학적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점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가까워져야겠다는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셋째 국제정세가 평화보다는 전쟁의 분위기로 흐르고 있는 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해서 합병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국제정세는 동북아시아 일대를 전쟁터로 만들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일본 또한 이 손을 덥석 잡은 것은 자금의 세계정세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바야흐로 이 세계가 경제교역보다는 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넷째, 한반도 안보 연대의 필요성입니다. 한미동맹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안보전략 개념에서 동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우방국을 확보해야 할 필요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된 대한민국으로서는 한미일 뿐만 아니라 호주까지 포함된 자유진영 전체의 집단 방어망 속에 대한민국을 합류시켜야 한다는 긴급한 인식일 것입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가까운 일본과 풀것은 풀어야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역사상 단한 번도 겪어본적이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북핵으로부터의 안보의 위기 전세계 경제적 위기상황 하에서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라는 초유의 사태 출산율 0.78이라는 그야말로 국가소멸의 위기, 민노총 노조와 시민단체에 기생하고 있는 주사파 간첩들이 여차하면 대한민국의 전복을 노리고 있는 등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정도의 위험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는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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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시위로 새를 불릴 것입니다. 민주당은 개딸들과 함께 이 춘투에 참여해서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면서 이번 조치를 공격의 호재로 사용하기로 단단히 벼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지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가 있다면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세력을 만들어 주시는 일 오늘 이 방송을 퍼날라서 많은 국민들이 듣고 보게 하는 데서부터 각종 댓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적어드리는데 이르기까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할수 있는 작은 일이나마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이 그 일에 기꺼이 나서 주시리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